안녕하세요 네일숍은 처음이지를 진행하고 있는 한 레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적합상고를 선택한 후에 그 매장에 우리 우리 살롱에 나의 취향에 맞거나 아니면 고객의 성향을 배려한 인테리어 세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어, 그 정도면 여러분한테 충분하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 세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또 같이 이제 더불어 같이 진행이 되셔야지 진열장이라든가 어, 비품을 놓을 수 있는 장들을 세팅을 하시는 데또 많이 이게 연관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세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하는데요 어,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운영 컨셉에 대해서도 진행을 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품 세팅은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요즘 이제 오픈을 하셨다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SNS에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인테리어는 정말 예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 금액이 분배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제품이 좀 부족하게 구매가 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는 조금 너무 작게 돼 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인테리어가 너무 이제 덜된 것처럼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는데 제품은 많이 세팅이 과도하게 세팅되어 보이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무게중심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픈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메인 라인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객층에게 어, 문제가 없고 데미지가 없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라인을 주력으로 세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멘트를 좀 빼먹었는데요. 이 멘트를 꼭 정리해서 다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정된 그 사출된 초기 투자 경비망 만큼의 여유 안전자금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올세를 낼수 있는 안전자금이 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비나 여러가지 제품 구입비들을 분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예산을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컨셉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장을 인테리어를 하고 제품 세팅을 했다고 해서 매장이 온화하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주 단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객에게 줄수 있는 가치 그리고 나랑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는 내 팀원에게 직원에게 주는 가치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이 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상권을 보러 다니시고 매장을 찾아내시고 어, 나에게 맞는 상권인지 적합 상권인지 그리고 점포를 계하는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어떻게 매장을 내가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연관된 고민을 하시고 연관된 결정들을 하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만나게 되시거든요. 어, 고객님의 플레이 그리고 직원의 이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운영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꼿꼿이 중심을 잘 잡고 가지고 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 운영 컨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 드릴 건데 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시술 분야의 컨셉과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컨셉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첫 번째로 시술 분야는 여러분들이 경력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고객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 행동 에티켓 같은 거죠. 어떤 어떤 CS를 구사를 하겠다. 내가 고객에게 어떤 CS를 만들어서 어떻게 표현해 주겠다. 내가 뭐 백화점이나 호텔처럼 어, 높은 CS를 배워 오거나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내가 고객들한테 CS를 제공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객과의 만나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대 적객 포인트를 만들어 내셔서 CS를 제공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공유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CSE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꼭 한번씩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경비 산출을 하실 때 내가 우리 매장을 운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어떤 그림으로 어떤 매장의 분위기를 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어, 막 같이 작성을 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적합 상권을 선택을 하실 때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정말 복잡한 상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특수상권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상권에서는 롱테일의 법칙에 의해서 많은 고객들을 받아서 거기로 그 기준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좋고요. 내가 알지 모르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롱테일의 법칙에 의해서 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적 지역상권일 때는 롱테일의 법칙이 오픈 했을 그몇달 정도만 이제 해당 상항이 되죠 그러니까 시계에 하면 오픈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롱테일의 법칙에 의해서 많은 고객들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또 정리를 하자면 모든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고객들이 상담을 하시거나 시술을 받지 않으셔도 그분들의 연락처 성함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 대, 여러분들 매장에 데이터가 되시거든요. 지금 내샵은 처음이지에서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보 계약 이야기 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좀 수,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내가 이 일을 접게 될때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넘기거나 이랬을 때 고객의 그 고객 회원 정보도 권리 안에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것을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모객 어, 행위를 하지 않고도 마케팅을 할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우리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하고 있어야지만이 모객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부의 고객으로 만들어도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고객님들의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어, 받아 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말씀드리면 지역상권 같은 경우는 롱테일의 법칙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 모두 받아 냈다가 나중에 그분들을 시술하거나 했을 때화쇄트의 법칙에 의해서 약간 이제 걸러낸다고 표현을 해드리면 고객을 등급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고객이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내셔서 운영을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덜 하시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운영을 잘 해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약간 너무 은유적이거나 모호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운영 컨셉이라는 어...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치관에 대해서 약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어, 가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꿈이 표현되는 그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어,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우리 매장만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포함된 시술 슬로건 같은 거를 만들어내셔가지고잘 해나가는,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내일 살롱이구나 라고 연출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인테리어가 주는 역할도 크지만 이런 가치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 하는 세대,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운영 컨셉에 의해서 또 우리 살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운영 매뉴얼은 제가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치중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다음 시간에는 넬샤 운영 매뉴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 내일의 운영 매뉴얼 시간 꼭 다시 만나요.